자, 환락 아, 이게 왜 그러더라고? 안 되나? 아, 환락 자, 환락. 이번에 어, 업데이트 기념으로 사전 등록 요거 한다고? 하거든요. 사전 등록 1000원으로 깎아 <웃음> 사먹으세요. 니 여친 여자친구가 그, 그... 어? 그거 해줬네 어, 고마워요. <웃음> 요즘 근데 까까가 천원으로 까까 못사 먹는데, 어, 시즌 서버라고 해가지고 이제 일정 기간마다 이제 서버가 초기화되는 서버인가 봐요. 약간 그 디아3, 그 시즌 그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어, 사전 등록을 하면은 어, 꾸미 모드예요. 하나 그리고, 가넷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시즌 서버에서는 캐시로 쓸수 있는 약간 그런 아이템인가봐요. 그걸 준대요. 100개 준다고 하니까 만원 주네요, 만원. 엑셀 캐시로 만원. 그리고 시즌 서버는 노동력이 무한. 노동력이 무제한이에요. 그리고 뭐 성, 초고속 성장 패스라고 해서 아키패스 같은 그런 걸 주나봐요. 그리고 그리고 시즌 서버는 그 일정 기간마다 서버가 초기화 되잖아요. 이제 그게 어그 초기화 될때그 사용했던 캐시 재화들을 75 이제 75% 이제 페이백해 준다고 다음 뭐 시즌에 쓸수 있거나 아니면 뭐본 서버에 쓸수 있게. <웃음> 어, 노동력 무제한이래요. 그리고 뭐 달성 결과에 따라서 푸시만 보상 뭐이러는데 그건 뭐 어떤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뭐 서버 소개를 한번 볼까요? 자, 당연히 어, 경매장은 통합이 안 돼요. 왜냐면은 노동력이 무제한이라서 이제 어, 아마 환락 서버는 <웃음> 시세가 똥망될 거예요, 똥망. 왜냐하면은 주머니를 계속 갈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인플레가 좀 심할 것 같긴 한데 그 나가봐야 정확히 알것 같고 그냥 예상으로는 조금 인플레가 좀 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어 운영 기간은 이제 24일 날 이번 달 24일 날 오픈하고 그리고 이제 11월 25일 날 없어진대요 서버가. 근 없어지면 원래 기존의 신섭 같은 경우에는 굿섭이랑 통합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통합이 아니라 그냥 서버가 증발해요. 삭제 삭제. 다시 아마 새로운 시즌으로 리셋될 거예요. 어. 주거지 오픈. 근데 주거지가 의미가 있나? 주거지가 의미가 있을까요? 노동력이 무제한이면 은 주거지가 필요 없을 텐데. 그렇지 않나? 그냥 땅바닥에다가 계속 심으면 되잖아 잠도 재울 필요가 없고 굳이 해봤자 그 보관함? 보관함이랑 황천보관함 쓸 용도로 집을 지을 수 있겠네요 근데 뭐 딱히 집지어서큰 메리트가 없는 것 같고 자접속 조건, 계정당 한 개의 캐릭터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어, 노동력이 무죄 아니면은, 딱히, 다른 캐릭터를 굳이 만을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만 있어도 충분한 것 같고, 다계정의 필요성도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강아지 자체가 귀속된 거라서, 이제 뭐 고대 장비를 올리든, 뭐 서고 장비를 올리든, 뭐 해도, 가계정은 굳이 할 필요 없고, 어차피 골드야 그 주머니 까면 계속 나오는 거니까. 음. 아, 노동력이 그냥 계속 무한이 아니고, 무한 노동력 충전제 무료 구매. 그러니까 이 노동력 5천씩 회복할 수 있는 거를 무제한으로 계속 구매를 할수 있어가지고, 노동력이 무제한이라고 하는 구나 확실히 성장에 대한 건 굉장히 빠르겠네요. 고대 장비 올릴 때도 그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노동력이 무제한이면 계속 그냥 강아재만 계속 얻으면은 계속 성장할 수 있으니까 되게 빨리 올릴 수 있겠네요. 아, 아 시즌 서버에서 아키패스를 어한개 이상 완료를 하면은. 이제 본굿 서버에서 그러니까 본 서버에서 본 서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선물을 준다고 하네요. 고귀한 고대 무기 선택 상자 전설 4개. 그리고 방어 고기 방어 호일 고개. 행돌 10개. 운명 돌파서 1단계 10개. 아마 요거 봐서는 이제 어 아키가 솔직히 그그 그 뭐야 진입 장벽이 좀 높잖아요, 그죠? 어 그래가지고 어 아마 시즌 서버에서 짧게 성장해보고 뭐 이런 뭐 아키가 어떤 게임인지 대충 알아본 다음에 요 선물 상자 요거 받아서 부서버 가가지고 정착해서 살라고 아마 이런 걸 주나봐요. 근데 어. 뭐 그렇겠어? 매력적이진 않은데, 요거 선택 상자 이거면 하 옵션 랜덤으로 붙는 거 아닌가? 옵션 랜덤으로 붙으면은 어고 고기 아닌데 이거 어떻게 돌려가지고 어그 옵션 어떻게 맞추려고? 행동 겁나 들어갈 텐데. <웃음> 어 요거는 <요건> 좀 모르겠네요. <웃음> 어 아무튼 좀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이거뭐 그리고 요거는 아까 그 캐시 재화를 시즌 서버에 서 사면은 이제 페이백해 준다고. 어, 시즌 서버 활락스테츠 안내어 오픈 24일 날 오픈하면은 영지 바로 열리고 공성전 열리고 영지 성장 열리고 세력협정 제한 제한이라고. 아. 아 요거는 7월달에 열린다고 하는거군요 음 그리고 던전은 독립정장 국섭이랑 통합이 아니네요 따로따로 경매장은 당연히 따로 해야 되고 이거는 노동력 때문에 아마 어쩔 수가 없는거고요 어, 타서브이 이동 불가 진입 역시 불가능 이거는 그냥 아예 아예 단절됐다는 거네요. 음, 어, 어 아키패스로 막 하제, 엘람, 슈티즈, 스트라다가다 주네. 그죠? 기본적인 삼신기 이런 거다 주네요. 그 활락 서버를 봤을 때는 어. 이게 처음에는 조금 핫할 수도 있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아마 굉장히 사람들이 실증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 그래서 아마 이런 시즌 서버를 하려면은, 그, 디아3처럼, 뭐, 커, 그러니까 컨셉을 하나 딱 정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시즌에는 평화 지역이 없는 컨셉, 뭐, 요런 거. 어, 어디서나 막, 어, 피해 전장이, 어. <웃음> 어, 생길 수 있는 컨셉. 뭐 그런 컨셉들을 하나씩 달고 이렇게 시즌 서버 내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 시즌 네. 서버 나오면은 한번 재밌게 즐겨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선 노동력이 무제한이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긴 하니까, 네. <웃음> 근데 또, 그 뭐야 엑셀에서 저 시즌 서버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완전 뉴비 분들 이제 구 서버에 정착을 못하니까 이제 저 시즌 서버 가서 이제 간단하고 쉽게 이제 즐겨보라 마케이지가 이런 거다라고 즐겨보라고 이제 만들 것 같은데 그렇게 너무 하드하게 해놓으면은 <웃음> 어, 어? 뉴비 분들 다 떠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아마, 평화 지역 그대로 유지가 될것 같긴 해요. 근데 저게 계속,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어 아마, 기존 유저들, 유저분들 중에도 신섭 가가지고, 이제 초반에 막 쟁하고, 막 이런 거 재밌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때문에 가시는 분들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게 지겨워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키워놔도, 어 도로함이 타불되잖아. 없어지잖아요, 없어지잖아 없어지잖아 뭐 어쨌든 키우는게 좀 난이도가 쉽다고 해도 애정이 들어가긴 하는데 애정 들어간 캐릭터가 초계화가 돼가지고 어? 공중분해 되니까 이게 한 두어 번 겪어보면은 하던 유저분들 안하고 뭐 그렇게 될 수가 있을 것 같긴 해요